안녕하세요 신과 사랑에 빠진 크리스입니다 110번째 110th love letter 두려움을 가져가 버리는 사랑 두려움을 가져가 버리는 사랑 요한 1서 4장 18절입니다 1st John chapter 4 verse 18 There is no fear in love because e God's o l v God's perfect love takes away fear There is no fear in love Because God's perfect love takes away fear. 요 영어 문장은 제가 두 가지 번역본을 사실 약간 종합한 조금 더 저나 여러분이 이해하고 외우기 쉽게 한 부분입니다. 한국말 성경으로 굉장히 유명한 부분이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예,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없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오늘은 CV 하고 더 메시지는 밑에 제가 16절 정도 어, 17절 18절 이두 부분을 밑에 동영상 설명에 띄어 놓을 거고요 또 굉장히 흥미로운 번역본 발견했어요 Easy to read version 이라고 읽기 쉬운 버전 Easy to read version ERV 뭐 이렇게 그 바이블 게이트웨이라는 웹사이트에 가면 은 이런 게 있더라고요.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거기서 좀 많이 갖고 왔습니다. Where God's love is. 하나님사랑 있는 곳에 There is no fear. 두려움은 없다. 이 자체가 참 멋있죠. Because God's perfect love takes away fear. 예. 뭐 이렇게 나옵니다. 뒤에 조금만 더 하면 It is His punishment that makes a person fear. 사람을 두렵게 만드는 것은 그 하나님의 벌이거든요. 하나님이 있다면 근데 이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이제 두려움을 가져간다는 거죠. 그 벌을 받지 않아도 된다. 음, 두려워하지 말아 이렇게 해준다는 거죠. 음 그리고 이게 요한일서 사장 여기를 보다 보니까 우리가 정말 첫 번째 러블레터 했던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예. 그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 사랑하셨다 그 말씀이 바로 이어집니다. 예. 음, 성경은 다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예를 예화를 많이 얘기했다면 오늘은 예화가 거의 없을 것 같고 도입 부분에 조금 있고 나머지는 다 성경에 관련된 얘기를 할것 같아요. 어, 저번에 예화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하다 보니까 예. 오늘 이거를 하게 된 계기는 제 마음 속에 그 아담과 하와가 first sin. 처음 죄를 지어서 이제 하나님과 관계 틀어지기 시작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물으시잖아요 Where are you? Where are you? 네가 어디 있니? 이 질문이 사실 굉장히 마음에 좀 이렇게 마음에 계속 생각이 났다고 그럴까요? 예. 참 너무나 좀 하나님 입장에서 황당하고 슬프고 야좀 안타깝다. 예. 제가 하나님 걱정을 쳐지는 못되지만 사랑의 기분이 어땠을까 예, 그 에덴 동산이라는 갈든 오브 이든이라는 낙원 예, 그 가장 아름다웠을 그 정원에서 아담과 하와 사랑하기, 사랑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너무나 분명하잖아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친구처럼 가족처럼 어, 같이 거닐고 뭐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이 아이들이라 그러면 저희 까마득한 선조니까. <웃음> 이아담과하와 최초의 인류가 인간들이, 아, 이제, 하나님, 이 하지 말란 거딱한 가지를 한 다음에 두려움에 휩싸이고, 네이키드 된 거, 벌거벗은 것을 부끄러워해서, cover themselves. 뭔가를 만들죠. cover themselves라고 c 비의 표현도 인상적이에요. 그들을 가리기 위해서, 커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필요가 그전 없었는데, 이제 하나님 관계에 어지기 시작하니까 자신을 커버하려고 가리려고 인간 스스로 뭔가를 만들고 또 히드라는 헤이드라는 하이드의 예, 과거형이 나왔죠. 예, 숨겨 숨고 숨바꼭질도 아니고 예, 그리고 좀 슬픈 대목이 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이제 물으시니까 이제 남자 아담이 다, 답은 하는데 I was naked and when I heard you walking through the garden. 이 부분도 참 슬픈 것 같아요. 예. 어, 내가 벌거벗어서 당신이 through the garden. 둘제 거의 통과한다는 뜻이 있잖아요. So 그래서 정원을 거니시는데 예.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이 맘대로 활보하고 다니셨겠죠. 그러니까 이 소리를 듣고는 I was frightened and hate. I was frightened, I was afraid 라고 번역된 구절도 있습니다. 어쨌든 뭐 식겁해서, 예, 무서워서, 두려워서, hit, 숨었다는 거예요. 예. 어, 제가 뭐그 상황이 있지 않았기 때문에 100% 공감할 수는 없지만 하여간 참 안타까운 상황이죠. 예. 그러면서 같이 생각났던 구절이 오늘 이거를 좀 관련된 거를 해야겠다. 예. 근데 이 창세기 3장 이 부분만 하면 너무 암울하잖아요. <웃음> 그래서 여기 거의 어 신약의 해결책이 되어주는 두려움을 가져가버리는 사랑이란 제목으로 유명한 요한일서 4장 8, 18절 요거 예. 음, 인간이 그렇게 숨었는데 그 두려움을 그냥 take, take away가 그냥 빼앗아 버리는 거거든요 두려움이 좋은 게 아니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걸 그냥 하나님 자신이 그 두려움을 그냥 뺏어가고 싶어서 결국에 또 일을 저질리신 거잖아요 이 일을 저질렀다는 표현이 여러분 또 오해하실 수 있는데 좋은 일을 저질리신 게 이제 예 저질렀다는 표현이 별로 안 좋은 것 같네요 예, 어 좋은 일을 하셨죠 예, 우리에게 좋은 일을 내용으로 좀 들어가겠습니다 음. 제가 이걸 생각하면서 어렸을 때 숨바꼭질 하던 그 추억이 오래간만에 떠올랐어요 숨바꼭질을 하기에 정말 정말 좋은 놀이터가 공원이 저희가 살던 아파트 단지 내에 있었어요 거기서 정말 많이 숨바꼭질을 했어요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군대용으로 은폐, 은폐라고 그러는데 숨을 수 있는 다양한 각도들 다양한 사이즈의 화단들, 계단들, 각도도 틀리고 높이도 틀리고 가운데 동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거기서 순례가 이제 뭐 30을 세건, 50을 세건, 때로는 100을 세건. 100을 세는 거는 진짜 순례 입장에서는 순례의 <웃음> 예, 고난의 시간이네요. 예. 1 0 0설 동안 이 아이들이 친구들이 다 어디로 도망가서 숨을지 또 두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어 그순례가 이제 찾은, 찾, 찾은 애를 이렇게 동상에 붙여 놓잖아요 그러면은 순례가 찾으러 다닐 때또 누가 와가지고 이거를 살려주는 거 있잖아요 그 야도라고 했었나 이게 맞나요 예, 기억나는 분또 정정해 주시고 예. 이야, 이게 참 재밌었는데 이 다방구 얼음땡 이런 게 굉장히 재밌었던 것 같은데 어린 시절에 잘 놀아둔 게좀 행복한 추억입니다 뭐그 제가 살던 아파트 산지는 이미 오래전에 허물어지고 예, 엄청나게 비싼 예, 강남의 또 아파트 단지가 레미안인가 들어왔다고 하는데 뭐 제가 거의갈 일이 없어가지고 요즘에 어, 근데 하나님께서 어쩌다가 술래 같은 존재가 돼버렸나 인간에게 아니 술래도 못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우리가 다 공감하겠지만 어떤 창조의 주인 하나님 절대자가 인간의 화제 속에서 그냥 없는 존재로 하기로 된 지는 너무나 오래된 것 같아요 예. 우리가 교회에 뭐 이건 제가 볼때 교회를 다니건 다니지 않건 교회를 다닌다고 만났을 때 하나님에 대한 얘기라는 거 저도 쉽지 않은 사람들 꽤 많았어요 예. 어,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예. 어, 어쨌든, 그, 정말 신을 무시하고 신의 존재를 없는 존재로 치부하고 인간들은 사랑을 하려고 굉장히 애씁니다. 그런데 관찰해 보면 이러한 인간들의 모습이 정말 처절하고 애처롭기까지 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소재로 한 영화라든지 노래라든지 여러분 저도 발라드 곡 슬픈 거 되게 좋아하는데 다 그런 거예요 예뭐 사랑했는데 뭐 사랑이 변하고 <웃음> 배신을 때리고 사랑이 식고 다 노력을 하는데 이게 뭔가 좀 자꾸 삐걱거리고 좀 아름답지 않은 예 제가 이거 오늘 예화를 안 든다고 그랬는데 아~ 방금 전에 제가 그냥 우연 히 유튜브를 하나 봤는데 이거 하나만 얘기할게요. 또 너무 진지하면 여러분이 적응이 안될수 있으니까. 예. 그 이봉원 씨 있잖아요. 김미선 씨인가요? 예. 박미선 씨. 그 부부 유명한 저 연예인 부부 개그맨 영어로 코미디언이 맞는 영어라고그러요 코미디언 부부잖아요. 예. 근데 이제 오래 결혼 생활을 했어. 음... 부부 사이가 이제 뭐 남의 부부 사이를 함부로 말하기 그렇지만 할때 어느 프로에 나왔는데 어~ 이제 뭐 주말 부부래요 이봉원 씨가 어디 대전인가 어디서 짬뽕집을 하고 그런데 뭐 오랜만에 만나면 그래도 애틋하고 반갑고 이런 쪽으로 나머지 패널들이 자꾸 유도를 하는데 이봉원 씨는 이제 되게 좀 뭐라 그러지 좀 솔직한 편이라고 느꼈어요 그래서 이봉원 씨는 어, 끝까지 그 패널들의 그런 부추김 이라 그럴까 그래도 좀 보고 싶고 뭐 이런 거를 어, 굉장히 또그 잘나가던 코미디언이기 때문에 재치있게 어왜 자꾸 그런 쪽으로 이제 몰아가냐는 식으로 자꾸 얘기를 하는데 좀우프더라고요 그러니까 어 무슨 얘기 아시죠 여러분들 <웃음> 그러니까 이게 어, 사랑해서 결혼을 하고 그러니까 뭐 함부로 얘기를 못 하겠어요. 저도. 근데 하여튼간 그 오랜 결혼 생활을 한 사람들이 하여간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실 거예요. 그니까이 사랑이라는 게참 그래도 그 부부 정도면 저는 뭐, 뭐 괜찮지 않나 뭐 이런 생각 개인적으로 하는데 예, 뭐잘 모르죠. 뭐그 성경에 부부가 누운 자리는 두 명만 안다고 뭐 어떤 사연들이 있고 그런지는 모르기 때문에 어, 준비 안한 얘기를 하니까 더 불세네요. 어 어쨌든 그 하나님 사랑이라고 요한일서에서 여기에 유명한 말씀 나옵니다. 가리스 러브가 바로 우리 그앞 부분에 나와요. 요한일서 어, 지금 18절 앞에 우리 다루는 같은 챕터에 바로 나옵니다. 그것도 읽어보시면 좋겠는데 이런 사랑 자체이신 신을 없는 존재로 이렇게 하고 살아간 결과 사랑의 공급원을 끊어버리니까 아무리 숨고 도망치고 뭐 이렇게 해도 참 안타까운 소식들이 끊이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연히 또 제가 유튜브 뉴스를 보는데 뭐 어느 남자가 여자가 사랑을 받아주지 않는다고 흉기를 휘들러서 유혈이 낭자하 최근에도 무슨 뭐 그런 일또 있어요. 이게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에요. 요즘에 조금 더 사회 이슈화가 돼서 뭐 요즘에 더 많을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리고 미국에서도 뭐 총기 난사 끊임없이 지금 그런 총기로 인한 무고한 죽음들, 뭐 데이트 폭력, 뭐 가족 폭력, 애를 때리고 뭐 요즘에 그런 뉴스만 좀 자주 들리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가장 사랑한다는 사랑해야 하는 사랑한다고 생각되는 전제되는 측근들 사이에서도 벌어지는 이 사랑과 반대된 모습들이 어, 참 안타까운 그런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예. 어, 그러면서 오늘 이 요한일서 구절이 떠올랐어요.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줬는데 그 사랑은 오늘 영어성경 번역본에서 갖고 온 것처럼 하나님의 perfect love God's perfect love 하나님의 완벽한 사랑만이 우리에게 있는 모든 두려움들을 내어쫓는다는 거죠 예. 어, 그 사랑은 하나님 자신이시고 예. 음, 우리가 오늘 길게 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상대의 나를 향한 사랑을 가장 정말 가슴 깊이 느낄 때, 가슴이 벅차 오를 정도로 가장 우리가 확실하게 느낄 때는 사실 상대가 나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될 희생을 하고 그 희생이 크면 클수록, 고생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러면서도 그 이후에 아이, 너 때문에 내가 고생했어요 이러고 나를 내치지 않고 오히려 나를 더욱 사랑하고 있음을 느낄 때, 이런 경우가 사실 굉장히, 어, 그, 가장 크게 느껴질 때가 아닐까요? 상대가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예. 근데 신의 사랑의 강도가, 이제 성경의 핵심이,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우리를 사랑하는 증거로, 우리 대신에, 우리의 그 두려움과 부끄러움을 빼앗아 가버리기 위해서, take away란 표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상상을 넘는 고통과 이 부끄러움을 당하시잖아요 이사야서의 예언된 이. 그래서 어떤 악인이라도 이 사실을 진심으로 깨닫게 되면 이제 어, 아 나의 두려움과 부끄러움도 이 사랑 앞에서는 자리를 내어줘야 되는구나, 이렇게 느낄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예. 저 개인적으로도 이 엄청난 사랑이 느껴질 때, 십자가의 사랑이, 아, 나를 향한 진짜 신의 어, 그 희생이었구나. 이거를 정말 느낄 때, 저희 부끄러움, 저의 부끄러움들, 두려움들이 약해지는 그런 경험들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어요. 더큰 존재가, 더큰 사랑이 예, 나의 부끄러움보다 두려움보다 더큰 사랑이, 아, 나를 향해 있다. 이런, 예. 성경의 인물들이 다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오늘 말씀 준비, 준비하면서는 생각난 구약의 인물은 사무엘이었어요. 하나님 부르실 때 숨지 않고, 내가 여기 있습니다. 예. 이 숨었던 아담과 대조적인 모습이고요. 또,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우리 인간들은 하는데 예, 그게 거의 본능적으로 그렇게 하는데 어, 신약의 대표적인 성경의 저자인 사도 바울 계속 저는 생각하게 됩니다. 나는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 예, 그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 느낄수록 자기의 약함, 부끄러움을 서슴없이 자랑했어요. 나는 가장 어, 죄인 중에 괴수고 나는 가장 정말 little o n 중에 작은 자 중에 작은 자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자랑하는 거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다가, 예,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예, 창문에 바구니 타고 도망갔던 이런 것들 자랑하고, 정말 속된 표현으로 하면 쪽팔린 일일 수 있는데, 자랑했다는 거예요. 물론, 결국에 사도 바울은 뭐 항상 도망 다닌 건 아니고, 잡혀서, 감옥 생활도 하고 매도 맞고 나중에 이제 순교를 당하잖아요 예. 어, 그러나 그런 믿음의 후배들이 사도 바울을 생각할 때그 죽음 그런 것들을 부끄러움이나 두려움으로 기억하기보다는 성경에 나온 표현대로 하자면 하늘과 별, 하늘의 과하늘 별과 같이 빛나는 참 영광스러운 어,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도로 어, 자기의 달려갈 길을 미션을 다 마치고 이 세상을 떠났다고 우리가 인정하고 있다는 거죠. 예. 히브리서의그 말씀도 믿음장의 그 말씀도 기억이 나네요. 정말 구름대와 같이 많은 우리 신인왕의 선배들이 어, 응원하고 있다고 예 음. 장관일 것 같은데요. 예. 어,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길지 않게. 어, 사실 진짜 창조주가 사랑이신 그분이 존재하시고, 그분이 우리와 정말 친하게 절친처럼 부부처럼 지내고 싶어하신다는 거를 우리가 정말 믿을 수 있다면, 그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의 부끄러움과 두려움이 없어질 수 있다고 오늘 얘기하시는 것 같고요. 반대로 그 지존 가장 높은 존재를 무시한다면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부끄러움과 두려움을 가리고 없애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고 외적인 치장을 하고 노력을 할지라도 근원적인 이 부끄러움과 두려움의 문제는 죽을 때까지 우리를 놓지 않고 괴롭히지 않을까. 어, 오늘은 특별한 저의 예의 없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계속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감사합니다.